저는 개인적으로 솔라이크 like 특유의 분위기는 좋아하는 편이지만 솔라이크라는 장르 자체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 겨우겨우 길 찾다가 뒤져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빡치는 건 없기 때문이죠 진짜 그럴때마다 수명이 깎여나가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울 라이크 like 장르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끊임없이 유저들에게 도전 욕구와 동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무려 모바일에서 뽑아낸 소울 라이크인 이 게임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게임의 분위기는 정통 소울 라이크의 분위기를 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맵의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몬스터 디자인 무엇보다 교회를 중점으로 흘러가는 캐릭터들의 디자인들은 다크 소울의 화방녀와 같은 종교와 관련된 분위기를 풍깁니다 게임이 계속된다고 해도 이러한 큰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묘하게 음습하고 어두컴컴하고 기괴한 다크 판타지의 느낌을 잘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죠 여기에 게임의 스토리 전달은 그냥 대충 텍스트로 퉁치지 않고 대부분이 컷신으로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컷신과 npc와의 대화들 또한 성우들의 목소리가 삽입되어 있어 모바일에선 보기 드문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게임의 스토리 진행 방식마저 다크소울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세계관이나 이야기가 왜 진행되는지는 알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약간 붕뜬 편이죠 약간 다크 소울로 보자면 뭔가 npc가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 그냥 붕뜬 소리만 하고 분위기만 잡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으로 플레이를 하는 테런스를 제외하면 비올라 노드 우 베니타 이렇게 총 4명의 캐릭터로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게임의 무기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테런스는 기본적으로 쌍검 비올라는 원거리 무기 노드는 우 탱킹 베니타는 체력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등각기의 캐릭터들은 서로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고정된 테런스를 제외한 3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동료로 선택하여 총 2명의 캐릭터로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진행하던 도중 둘중 하나의 캐릭터가 죽으면 다음 캐릭터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게임의 난이도는 너무 쉽지도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라이크 장르인걸 감안해보았을때 입문자들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의 전투 메커니즘은 상당히 재밌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 강공격과 약공격 그리고 각 캐릭터의 특수한 공격 이렇게 세가지의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공격에 제외한 약공격과 강공격의 조합으로 강력한 스킬들을 발동시킬 수 있는데요 이 스킬들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평타와 피격을 통해 획득한 각종 게이지를 사용하여 발동시킬 수 있죠 여기에 게임의 난이도를 플레이어가 조절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인 이성시스템은 이 게임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 대학살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스토리를 베이스로 삼은 이성은 적들을 처치하거나 피격을 당할때마다 일정의 이성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성수치를 일정이상 달성하게 되면 각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이 발동되게 되는데 디버프와 버프를 동시에 받아 게임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플레이 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깎이고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이성을 모두 잃게 되면 캐릭터의 멘탈은 붕괴하여 그림자 분신을 처치하기 전까진 멘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스전에서 멘탈이 붕괴될 시엔 게임의 분위기가 변하며 보스의 패턴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꽤 분위기가 있으며 피하고 공격하는 기본기가 있는 보스전에서 두 가지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성은 포션을 통해 회복할 수도 강제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 플레이어가 게임의 난이도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도 흥미로웠죠.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게임들을 진행할 때면 메인스토리를 위한 큰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고 이 사이사이에 줄기를 쳐놓아 유저가 새로운 수집품이나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경로를 만들어두어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사이드 퀘스트를 자신이 원할때마다 들락날락 할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하지만 이 게임은 그와 달리 거미줄과도 같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메인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 가야하는 길은 명확하지만 그 길을 가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갈래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큰 줄기가 아닌 거미줄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다보니 진행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막히는게 아니라 마치 숲에서 조난당한 것 마냥 같은 곳을 뱅뱅 도는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장소들이나 몇몇 NPC들이 제공하는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들이 이맵의 구석구석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이를 개발진들이 의식하기라도 한듯 유독 이 게임에는 쇼컷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npc들이 주는 서브 퀘스트는 맵 자체에 아예 숨겨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이것을 정말 클리어 하길 원한다면 작정하고 맵을 이렇게 저렇게 뒤져 봐야 하지만 쇼컷이나 특정한 아이템들은 꼴받으라고 한것 마냥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루트로 가야만 열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보다 맵의 요소들을 기억하고 면밀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통과하기 힘든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달리는 게 최고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몬스터 씹고 눈을 뒤집어 깐채 맵을 미친듯이 종횡무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캐릭터의 성장은 소울라이크의 기본을 차용하였습니다. 몬스터를 처치하여 획득하는 뼈조각을 모아 재단에 일정량 이상을 바치게 되면 레벨업을 할수 있어 스텝 분배가 가능하고 인문드스라는 특별한 아이템을 사용해 각 캐릭터들의 스킬과 특성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탯은 공통적으로 올라가지만 인문드스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육성하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강요하게 되죠. 플레이어는 전투나 재료를 소모해 전리품이라는 걸 획득할 수도 있는데 이 전리품은 각기 다른 소켓을 지니고 있어 자신이 주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캐릭터나 각종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스탯을 커스텀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뿐만 아니라 남는 전리품들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전리품에 추가적인 스탯을 붙일 수도 있어 나름 파밍 방식도 잘 짜놓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퀄리티는 모바일 게임 치고는 상당한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게임 자체도 유료 게임이다 보니 인게임에서 추가 과금을 할 필요도 없으며 폐차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 물론 dlc를 추가하여 캐릭터와 맵을 확장시키는 등 모바일에서는 보기 드문 bm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번쯤 즐겨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